<웃음> 어 어, 어, 아, 아 벌써부터 <웃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프로듀서 김현승입니다 항상 고정 허허 같았던 김현승 감독님께서 진허 고정으로 예 yeah! <웃음> 네, 이렇게 오시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촬영은 저희 일 PD님께서 예. 아, 저희 스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스텝이 생겼어요, 여러분, 스텝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이렇게 스텝이 생긴 첫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첫 방송 기념으로 네. 아주 하이엔드한 예가요 인네 <웃음> 하이엔드한 이어폰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근데 박스가 작은데 아, 그래도 알고 계시죠 이 마크 육사 오디오 네 육사 오디오입니다 네. 아. 이64 오디오라는 회사가 왜 64인지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드릴 고그랬는데이64 오디오는 이게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 어... 이 64년도가 아 그런 의미예요 그냥? 단순하 게? 뭔데요? 64년도에 음. 창립? 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브리티시 인베이전 그러니까 음. 64년도를 음. 기점으로 뭔가 급변하는그 음. 문화에 아 변화에? 네. 네. 아 그거 이제 특이점이다 음, 태동, 태동기였다 음. 그래서 그 64를 아. 기념하는 의미로 네. 육사오디오라는 브랜드로 창립이 어. 됐고 사실 만들어진 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 어. 되게 비싼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 비싸긴 무지하게 비싸죠 그렇죠 네. <웃음> 자 오늘 네. 아 오늘 또스텝으로 오신 저희 이 네. 피디님은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피디님 혹시 평소에 이어폰이 만약에 좀 비싼 이어폰이 있다. 그럼 대략 가격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한 20만원? 아 20만원. 원. 20만 아저 돈도 아, 안 전... 낫네. <웃음> 나는 그것도 쓰기 싫었어. <웃음> 그 애플이 10만원 넘어가 비싸면 한 20만원 20만 아 그러네 그렇죠 이게 그러네, 그러네. 보통 일반 컨슈머분들은 음, 음, 음, 음. 이 생각하는 가격대가 네, 맞아요. 있죠 맞아요 자 오늘 가격 얼마인? 이거 6사 오디오 중에서도 거의 최상위 플래그십 라인업 중에 하나예요아 가격 사악할 네. 것 같은데 사악하죠 얼마인데요400 어. <웃음> <웃음> 어, 어? 아, 어 벌써부터 어, 사신이 쑤셔오는 이 느낌은 뭐죠? 말하는 나도 막 심해. 두근두근 거리. <웃음> 어. <웃음> 400만원 중반대. 초반도 아니야, 중반. 귀에다가 450짜리, 뭐, 400. 중반대를. 중반이니까 450이라 치고. 와. <웃음> 아, 저희 450만원짜리 이어폰. 와. 대단하네요. 아, 대단하죠. 대단한 회사입니다. 음. 한번 들어보시죠 아 이거 듣기 싫은데 어. 갑자기? 어. 일단은 들어, 들어보고 얘기하시죠 <웃음> 항상 이런식이야 네. 듣고나면 후회해 네. 항상 아. 짜잔 패키징을 열면 근데 생각보다 음. 뭐 되게 심플한데? 네 심플해요 그러니까 450만원대지만 음. 어, 뭔가 패키징에 신경을 많이 썼다기 보다는 가성비에 노력했다. 가 <웃음> 아, <웃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게 450짜리를 가성비를 얘기한 다 어디가? 아, 와 근데 되게 심플하다. 진짜 심플합니다. 음, 패키지는. 네 그리고 캐링 케이스도. 음. 아 이건 좀 특이하다. 오 뭐야?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좀 불편할 아,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음. 편의성을 위해서 450만 원짜리. <웃음> 네. 원래 비싼 건 불편해요. 그런 그렇죠 안에 뭐라고 적는거요 먹, 먹.. 먹지 마세요 <웃음> 먹지 마세요 <웃음> 나, 먹지 마세요 나는.. 우, 처음에 뭐, 뭐라고 하는 하 알았는데 Do not hear라고 <웃음> <웃음> 뭐라는 거야 지금? 그, <웃음> 그다 꽂아내는 거 말하는 거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먹지 마세요 오늘 그래서 이제 네. 레퍼런스 곡을 제가 좀 임의로 선정을 해봤거든요아예 네, 근데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와이 450만원짜리로 아 그런 우리가 좋아하는 막 밴드 이런거 듣는거가 너무 미안한거예요 <웃음> 밴드가 왜요? 밴드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운게 아니라 원래 하이파이 막 이렇게 들어가면 네. 아시잖아요 막 클래식 뭐 이런거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 밴드 음악에서 네. 얘네가 막 재생하고 있는 막 그런 초고역대 이런거 없잖아요 뭐 20킬로 이상 쓰세요? 안 들리는데 그쪽은 이 <웃음> 넘어가면 박지세요 돌고래? <웃음> 아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작업할 때그 네. 되게 높은 주파수 음악 때도 우리가 흔히 밴드 막 작업하면 네. 커트도 많이 커트해 버리잖아요. 저는 올려, 저는 올려요. 그래요? 예. 안 들린다면서요? <웃음> 그래도 기분이 기분이가 <웃음> 좋았다라는 어, 기분으로. <웃음> 네. 어쨌든 그래서 네 어, 클래식을 좀 준비하려고. 아 어. 어, 그런데 준비는 개풀 클래식을 알아야 준비하지. <웃음> 아, 저 좋아하는 클래식이 있는데 어? 뭐 좋아하세요? 어, 모차르트의 아 네네 렉아레렉네자 아, 아. 네. 어? 얘는 그, 그렇지가 않네요? 네? 뭐가요? 보통 이렇게 쓰고 뒤.. 아.. 이 어, 뒤에 넘기는 거구나 <웃음> <웃음> 아니 긴장하지 마시고 아, 아. 어. 오랜만에 다른 걸껴볼래니까네 힌트를 올게요오 이렇게 스테이지 감이 되게 좋네요 진짜 어, 좋겠죠? 450만원 정도 <웃음> 저도 한번 들어볼까요? <웃음> 진짜 좋은데? <좋네? 웃음> 네. 와.. 이것도한번 들어보시죠 네. 클래식은 모르겠고 대신에 재즈! 음. 네, 재즈의 반들 네이런 걸로 좋은 걸로 들으면 네. 좋잖아요 많이들 좋아하시죠? 브레드 웰다우 뭐라고요? <웃음> 브레드 웰다우 <웃음> 뭐..뭐..뭐..뭐 <웃음> 해달라고요? <웃음> 자, 브레드 벨다우의 하이웨이 라이더입니다 어. 들어보시죠 네. 우와! 우와 킥이렇게 <웃음> 앞에 피가 떨리는게 들리는데? <웃음> 뭐지? 뭐지? <웃음> 우와..뭐지? 우와, 말도 안 되죠. 와, 스냅이 막, 캬, 떨리는 것도 들리고. 와, 기가 막혀요. 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천하고 싶은 건데. 네. 에바 카스디 아세요? 네? 카스는 알아요. 아, 그쵸? <웃음> <웃음> 저도 즐겨 마시는데. 요 네. <웃음> 아, 이게 원래는 스팅의 네. 원곡인데, Fields of Gold라는. 아, 예, 알아요. 네. 에바 카스디가 이제 리메이크해서 음, 음, 한 건데, 음.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ll remember me 와, 한번 들어보세요. When the West we 와, 리버브, 리버브 보소. <웃음> <웃음> <웃음>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이게 그 악기 편성이 심플하잖아요. 그이 어쿠스틱 악기들이 그 되게 그 디테일들을 막그현 떨리는 소리들까지 막. 오, <웃음> 소름돋아. 아니, 내가 이래서 듣기가 네. 싫 테니까요, 이런 걸. 와. 이게 64 오디오는 이 자기네들이 음. 자체 개발한 그 드라이버를 쓰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접하는 다이나믹 네. 드라이버나 밸런스드 네. 드라이버들, 네. BA 드라이버들 네. 말고, 이 TIA라고 해서. 아, 자체 드라이버? 네. 어. 그래서 이게 TIA 티아 시리즈예요 TIA가 뭐냐면, 튜블레스 이니어 오디오의 약자입니다. 튜브를 했으면 튜브가 없는 건데? 그렇죠. 왜냐하면 어. 밸런스드 드라이버들이 보통 네. 그 관을 통해서 네. 전달이 되거든요, 소리가.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 육사 오디오에서 엔지니어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이 음. 생긴다. 음, 네. 그래서 점이나 이런데들을 그 울림을 빼주면서 오픈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소리가 어. 약간 오픈형, 배, 오픈형 BA 드라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냥 쉽게 이해할 때는. 물론 이제 더 많은 기술들이 음 되게 복잡하고 많은 네. 훌륭한 기술들이 담겨 있겠지만 쉽게 이해할 때는 오픈형 BA 드라이버다. 음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R라는 드라이버를 쓴 라인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그 TR라는 드라이버 쓴것 중에서 이제 가장 엔트리급 모델이 짜르라는 모델이 있고, 음그 다음 이거는 그 가운데에 있는 모델. 포르테라는 모델입니다 음. 와, 그러면 사실 이게 450만원인데 네. 짜르도 거의 뭐중 400만원 네. 위에거는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 별로 안 고구네요 <웃음> <웃음> 아 이런거 들으면 네. 아 짜잔 네. 가져왔습니다 네? 최상위 라이어 아 진짜 이게 제일 비싼거예요어 플래그십 이게 제일 비싼게 아니었고 <웃음> 이게 제일 비싼게 아니었어요 그 티아, 벨, 어, 티아 드라이버 중에서 이게 어... 중간급 어... 네. 이거 최상위 라인업 어... 티아 드라이버를 쓴 모델 중에서 음... 지금 이 포르테 모델이랑 이건 느와르라는 모델인데 네. 어, 커스텀으로 제작을 못한대요 드라이버 음... 특성상 음... 그래서 이제 유니버셜 라인업으로 나오는데 음... 그럼 유니버셜 라인업 중에 가장 비싼 모델인거죠 음... 시가 500 열어보시면 짜잔 이게 대목지가로, 대목품이야. 뭐 근데 옆에 이 사이드 디자인이 이쁘다. 오백인데. 어. 아. <웃음> <이뻐야만, 웃음> 이뻐야지. 이뻐야만. 오0인데 <웃음> 어. <웃음> 네. 근데 얘는 느낌 틀리다. <웃음> 더 비싸니까. <웃음> 아니, 테이블에서도 느낌 틀린데. <웃음> 네. 자, 브래드 메일더우의 하이웨이 라이더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웃음> 아까보다 거뭐 일단 들어보세요 아 일단 들어볼까요? 네. 어. 앞에 시작하기 전에 노이즈 응. 나는 거 들려요? 네 뒤에서 바스락! <웃음> 바스락 바스락 바스락! <웃음> 진짜 좋다 아왜 어. 들었을까 내가 이런 걸아 <웃음> 어떡하지? 원래 이렇게 모니터 스피커로 좋은 스피커로 들, 들으면 이런 재즈 같은 곡은 뒤에 노이즈라는 것도 들리거든요 사실은 와... 근데 그게 이어폰에서 들리네요 기가 막히네... 음, 괜찮네요 아까 그전 모델보다는 네네. 이 모델이 조금 더 로우가 이렇게 확장된 느낌 그쵸. 아닌가요? 네. 그렇죠. 로우쪽이 조금 음, 더... 음, 음, 음, 음. 포르테에서도 오 저음이라던가 특히 이제 고음이 아, 중에... 좋아요. 예. 네, 좋아요 근데 이게 이미지가 좀더 확장된 듯한 네. 느낌? 네 와,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네 50만원 차인가요? 네 <웃음> <웃음> 이번에는 또 제가 좋아하는 재즈팀인데 배드플러스의 파운드 포 파운드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나쁜 거 추가요네 이모, <웃음> 나쁜 거 추가요. <웃음> 와, 여기 여기 들어보셔야 돼요. 이 곡에서 이 곡은 이 부분을 들어봐야 되는데 곡의 후반부거든요. 마지막 한 2분 정도 남기고 심벌을 있잖아요? 드러어가땅 네. 치면 심벌이 땅 맞으면 빵 하고 울거든요? 네. 이게 들려요. 어떡하지? <웃음> 어떻게 하지 라이드가 빵 맞으면 빵 하고 울거든요? 이게 빵 아... 우는 게 들려요. 어떡하지? 아 그리고 제가 이 앨범에 네. 녹음된 거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네. 드럼 오버헤드를 음. 되게 특이하게 받았어요. 음. 오버헤드를 바이너럴 레코딩을 아 해가지고 받아서 음. 사람이 귀로 듣는 것처럼 어 귀로 듣는 거랑 가장 음. 이제 흡사한 형태로 네. 사람 얼굴 모양 마이크 네, 예. 있어요 그걸로 녹음을 받았는데 와 그러니까 이제 막그 우두두두두 이렇게 필이 음. 막 돌아가고 막 이럴 때 입체감이 막 장난 아니에요 음. 그막 몰아치지 그 다음에 피아노가 음. 오른손이 막하이 쪽에서 막,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그러는데 와그 다이나믹이 막 올라갈 때 그게 하나도 깨지거나, 네, 네, 뭔가, 맞아요. 이어폰이 못, 다, 못 받아주고 있다는 음, 느낌 없이, 음, 음, 음. 다 표현되면서, 그 미세한 떨림까지 막다 들리면서. 이게, 와. 이게,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밸런스는 너무 좋아요. 제가 늘상 얘기하던 그, 네. 싫은 저음도 없고, 딱, 있어야 될 저음만 있고, 그다음 펀치감도 좋고. 펀치가 댐핑감이라 그러죠. 네. 드럼 치기 시작하면 계속 펀치감 음. 좋고 거기다 위에도 다 열려 있고 해상도 자체도 말도 안 되죠. 아 좋네요. 네, 좋네요. 해상도가 음. 어, 굳이 얘기하자면 음. 진짜 이때까지 뭐 웨스턴도 굉장히 좋은 이어폰이고 했는데 음. 확실히 이제 이 급으로 넘어가니까 음. 음. 프리미어리그로 올라간 듯한 네. <웃음> 아, 근데 이거 이거 누구 사는 사람 있어? 이 가격에? 아이 뭐다 이렇게 누구든 정말 내가 좋아하고 이 음악 감성을 아, 예. 좋아하면 네, 예, 하는 뭐, 거죠. 뭐, 그럴 네. 수 있죠. 부러워서 그래요. <웃음> 부러워서 그래요. 이거 오늘 음. 스텝으로 오신 음. 저희 1 PD님, 1 PD님도 한번 들어보시죠. <웃음> 놀라셨어? <웃음> 놀라셨어? 어떻게? 그제 숨소리 묻고? 정말 대단합니다. 6사 오디오. 저는 아, 사실 네. 이 브랜드를 오늘 처음 들어봐요. 근데 궁금은 했었거든요. 뭐 근데 들어볼 기회가 없었으니까. 네. 와, 이게 뭐 소문대로 값어치하네요. 아유. 진짜 가격이 좀 쎄. 악랄해서 그렇지. 악랄하죠. 악랄하죠. 가격 자체가 500만 원이라는 돈 자체가 워낙 큰돈이니까라고 해서 네. 그렇지 얘가 지금 들려주는 성능이나 퍼포먼스에 비하면 아, 좋네요 네, 사실 음. 500만원 써도 아깝지 않겠다는 라 음. 생각은 드네요 500만원이 없어서 문제지 <웃음> 다음에 어느 날 우리 그런 계획도 한번 할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이 플레이드쉽들만 모아놓고 나다 아. <웃음> 진짜 어. 어. 대환자 파티 어. <웃음> 아, 어, 좋네요. 아주 상도덕이 없는 방송. 뭘알러는몇 <웃음> <모르는> 천. <웃음> 아, 좋네요. 와, 이런 네, 그냥 네. 쇼핑백에 뭐한몇 네. 천만 원 들고 이렇게 막. <웃음> 아니, 까만 봉지에 들고 와야 지 까만 <웃음> 어, 봉지에다가 비닐 봉지가 아니, 예, 봉지에다가 이렇게 툭툭 에인마일처럼. 에미네 왜? <웃음> 에미 에인마일처럼. 어, 네. 아, 그것도 꼭 대중교통으로. <웃음> 아, 그렇죠. <그쵸>? 네. 씩빠신고 네. <웃음> <웃음> <슬퍼 싣고. 웃음> 오늘은 저희 이제 새 식구들이 이제 같이 함께하는 숲주부의첫 방송으로 네, 오늘 아주 초장부터 센거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방송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고정 프로듀서 김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